이거는 제가 요즘 샐러드 먹을 때 치킨 텐더 넣어먹는 걸 좋아해서 쿠팡에서 이게 엄청 저렴하길래 구매해봤어요. 냉동새우도 파스타 해먹을 때 넣어먹으면 되게 간편해서 구매했어요. 이거는 냉동 대패삼겹살 1kg인데 반찬 없을 때 그냥 구워먹어도 괜찮고 저는 콩불할 때 주로 사용해요. 베이컨은 오랜만에 크림 파스타 해먹고 싶어서 이렇게 좀 두툼한 걸로 구매해봤어요. 이거는 닭다리살 정육인데 마카롱여사님 인스타에서 버터치킨 카레라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따라해보려고요. 카레에 생크림 넣어먹으면 더 부드럽다고 해서 생크림도 구매해봤어요. 이거는 고수인데 카레 레시피에 고수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고수 좋아해서 넣어보려고요. 이거는 호주산 국거리예요 집에 언니가 물을 엄청 큰 거를 가져다 줬는데, 그거를 빨리 해치워야 될것 같아서 소고기뭇국 해먹으려고요. 이거는 콩불할 때 해먹을 콩나물이고, 양파도 큼지막한 거 한방 샀어요.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Thank you.